싫어? 좀만 더 하자. 다 했어요. <웃음> 괜찮아. 어우, 예쁘다. 사랑이. 바깥털 잘라야지. 음. 다했다 언이가 눈에 안 보여 기다려봐 보고 하자 그만 있어 다했다 때려 촉촉해 아 털이 너무 길어 이거 뭐지 봐봐 아 깨끗해요 깔끔 아, 위험해 어머니. 있어 안 보이는데? 가만 있어. 귀여워. 어. 안 아픈데, 왜 그래. 어머. 어머. 와. 무거워. 태비야 발가락 터지리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오 잘한다 오 잘한다 표정 봐 표정 봐 너무 싫어 <웃음> 빨리 할까? 도와줘야겠다 잡아줘야 돼 <웃음> 나 봐. 그래야 협조 좀 해. 내가 안, 안, 안. <웃음> 가볼게. 화났어 대부리 우리 대부리. 형수 잘하면서 왜 그래? 응? 어, 잘하잖아 우리 대부자 어머 어머 무섭다 손 소리 났다 손 질러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여기 여기 했다. 이제 음 조금만 도전겠다어 음 어. 어, 어, 어. <웃음> 뒤기 뒷바라자 다했다 좀만 더 좀만 더 <웃음> 배터리가 이상해 잠시만 음, 가만히 가만히 오늘 왜 이래? 잘하잖아 원래 잘하잖아 어머, 이거 봐봐 싫어? 한번 도와자. 다 했어요. 다 했다. 오 <웃음> 누나야, 언니, 언니한테 잘하지 누나는? 금방 앉다 루나 너무 잘해 루나가양 양자네. 양전을... 얘네가 자주 넘, 넘어져 바닥에 끄끌어가지고이금 잘라줘야 돼요 알겠죠? 루나씨 잘라줘야 돼요 얼굴 좀 이동해 귀여워. 이거 봐. 봐. 깨끗해졌죠? 끝. 끝. 수수아 먹지마. 털 먹으면 안 돼. 수수 차례. 엄마를 어, 불러야 되나? 수수. 그만해. 너 이제 달라졌잖아. 달라진 너의 모습을 보여줘. 발털 쩔는 건 너무 잘해. 이러다 집에서 미용도 시키겠어. 아. <웃음> 프로 프로 집사가 되는 과정. 오 예쁘네. 한 발만 하면 돼. 한 발만. 아. 깰트깰깰깰깰 다이다다이다. 오른발 안 했어 <목소리> <목소리> Thank okay. you.